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회전 중심점을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단품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셈블리 작업 특히 어셈블리 작업을 하다보면 회전 중심점을 재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품일 때는 뭐 단품일 때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어셈블리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개의 단품을 구성되어 있는데 막 이상한 위치에서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조립 그러니까 컨스레인트를 걸때 구속 조건을 걸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회전 중심점을 의도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손맛에 쫙쫙 붙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 숙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다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 하나만 숙달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법 1첫 번째 방법은 Shift 키와 휠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보통 회전할 때, s h 트 키, 왼쪽 s h 트키 누르고, 휠 버튼을 누른 채 회전하거든요. 자, 예제 파일은 똑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해 자, 한번 해볼까요? s h 트키 누르고, 휠 버튼 누른 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다 보면, 그렇죠? 가끔씩, 지금도 약간 좀 뉘앙스가 약간 틀리죠. 뭐 이상한 데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이상하죠? <웃음>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의이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첫 번째 1단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십시오. 꼭점만. 그럼 거기가 회전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표시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Shift 키손 떼세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우리 회전하는 동작 있죠? Shift 키하고 휠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하시면 됩니다. 단, 이 자, 이 박원, 단품 작업에서만 적용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쉬프트키를 누른 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란 동그라미가 떴죠? 손 놓으시는 거예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다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키 누르고 휠 버튼을 누른 채 돌려보면, 그기가 회전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점으로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음, 쉬프트키 누른 채이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어? 노란 점이 두개 떴죠,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해제할 때는 빈 공간 왼쪽 버튼 클릭하십시오. 다시 한번 Shift 누른 채 왼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가 회전 중심점이 된 겁니다. 자 돌려보면 거기가 회전 중심점, 그렇죠? 자 해제하고 다른 점을 또 찍고 모서리는 안 돼요. 꼭점 이렇게. 그 다음에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법 외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오비트를 쓰는 경우 입 앞에서도 한번 해봤죠 오비트 하다보면 이런 음, 이상한 표적 기능이 표적이 뜨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오비트 명령 수행 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회전 중심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오비트 중심점 설정은 쉬프트 휠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해서 중심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단품이나 어셈블리 다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오비트 기능입니다 딱 눌러 보십시오 그럼 표적 뜨죠 그냥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이메일 위치에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이에요. 클릭하면 화면 중앙으로 오죠? 그럼 고점이 그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표적이 됐다는, 이렇게, 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회전 중심점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시죠. 그냥 왼쪽 버튼으로 돌리셔도 되고요. 오비트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죠? 만약 오비트 기능을 꺼버렸다. ESC. 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냐. Shift, 휠 버튼 가지고 돌릴 때도 거기가 회전 중심점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오비트 기능을 이용해서 회전 중심점을 재설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돌리셔도 되지만 ESC, Shift, 휠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하면 거기가 회전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왜두 번째 방법입니다 단품이던, 어셈블리던 모두 적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네, 또 세 번째 방법을 의외로 많이 쓰세요. 이것도 단품과 어셈블리 모두 저, 적용이 가능합니다. F4키죠. F4키 플러스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 F4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번을, 어,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회전 중심점을 설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F4키를 누르세요.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떠져어이 비슷한 게.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정중앙에 오죠? 자, 손다 떼세요. 그럼 회전 중심점 설정이 끝난 겁니다. 나머지 휠 가운데 버튼으로, 시프터휠 버튼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 겁니다. F4키 누른 상태에서 회전 중심점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설정하고 회전. 그렇 F4.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가 회전 중심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휠 버튼과 시프터휠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하시면 거기가 회전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f4 클릭 회전 중심점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단품 작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더 정교한 위치에 회전 중심점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1번이 낫죠 왜냐 꼭기점 정확히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비트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계략적으로 잡히는 거죠 사실은 계략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근데 단품 작업할 때 이렇게 계략적으로 잡혀도 웬만하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손맛에 맞는 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을 쓰지만은 여러분은 또 4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번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아니 3번. 근데 단품 작업할 때는 1번, 3번 다 되지만 어셈블리 작업할 때는 4번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하고 3번 방법은 기억해놓으시고 좀 숙달시키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1, 3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천천히 해보죠. Shift 키를 누른 채 왼쪽 버튼으로 클릭. 손 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휠로 회전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채또 다른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점이 찍히면 회전 중심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못 해요. 그러니까 밖에 찍으셔 가지고 해제한 다음에 다른 곳을 설정하고 또 돌리면 그게 회전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설정하고 돌리면 그렇죠? 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뭐라고 했죠? 예. F4 키 누르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클릭하면 회전 중심점 설정 이 끝났죠? 쉬프터 휠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이거가지고 돌리면 되죠 큐브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우스로 양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게 훨씬 편합니다 인간이 왜두 손을 가지고 있느냐 양손으로 작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꼭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